SDT에 대해서 정말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SDT는 아... 어떤 업무를 하는 부대인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대인지 혹시 간략하게 설명하신다면? 음, 정말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SDT 채널 딥시다이버입니다 오늘은 강철 부대 참가자이자 전직 SDT 특수요원으로서 일을 하신 우리 강준님 모시게 되었는데요 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 강준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뭐 구독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해주신다면 군사경찰특임대 예비역 병장 강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운동준독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예 반갑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강철부대에서 SLT가 나오면서 SLT가 좀 알려지고 또 지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네 맞습니다 강준님도 이렇게 입대를 하실 때뭐 육군, 해군, 뭐 공군, 또 해병대까지 여러 부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또 육군을 선택하셨고 또 SDT를 가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특전사를 지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특전사를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아 이게 또기간이공기간이 네. 네. 아, 나는 좀 약간 특수된 일을 야, 하고 싶긴 아. 한데 군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싶진 않고 음, 음, 음. 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또 이게 또 특전사에 관련된 검색을 막 해보니까 네. 707이라고 또 이렇게 부대가 네. 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왕 할거 특전사를 간다면 네. 707을 한번 가봐야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먹었는데 어. 먹었는데 또 부모님께서 네. 아 길게 하지 마라 그생각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웃음> 아, 좀 다칠 수도 있고 조금 네. 빨리 나와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음 하고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 병사 쪽으로 이제 좀 알아보다가 네어 군사경찰 이제 저때는 헌병특임대 아예 어, 그때 헌특이었죠 네. 헌병특임대라는 곳을좀 알게 되어서 이제 따로 이제 시험을 보고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해서 이제 음, SDT 대원이 되신 거가요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SDT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SDT는 아, 어떤 업무를 하는 부대인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대인지 혹시 간략하게 설명하신다면? 음, 정말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경찰이라는 이제 그런 음,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일반 사회에서 경찰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네. 군대 안에서는 이제 헌병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습 예, 예. 밖에서는 경찰, 이제 군 안에서는 헌병, 헌병. 예,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안에서도 이제 군 강력범에 관련된 그런 뭐 음. 체포를 한다거나,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테러가 발생했을 때뭐 예. 이렇게 좀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음. 그런 무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경찰 특공대와 굉장히 이제 비슷한. 그런 아 이제 임무를 하는 곳이라고 네. 이제 설명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특전사 이제 707에서도 이제 그런 업무를 이제 대테러 업무를 네. 한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럼 SDT도 이제 대테러 업무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뭐 이유 차이 같은 게 있습니까? 아 707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저희가 네. SDT가 딱 이제 사건이 터지면 네. 저희가 이제 먼저 출동해서 아그 현장에 관련된 이제 좀 정리를 해줍니다. 음뭐 교통 통제를 아 초동 조치를 하는군요. 네. 초동 조치를 먼저 저희가 하고 음. 그런 다음에 이제 경찰 특공대 분들이나 707 분들이 오셔서 이제 진압을 해서 음 직접 이제 구출을 하고 뭐 제압을 하고 하시는 건 이제. 아, 우리 또707 네. 분들이 네. 707 분들이 이제 하시는 아, 아 그럼 어떻게 보면 대테러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707좀더 전문적인 부대군요. 그렇죠. 심화 과정이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대테러 업무를 함에 이 사건 자체를 먼저 이제 장악하고 관리하는 팀은 이제 SDT가 약간 초동 조치를 먼저 한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초동 조치 부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음. 쉬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t SDT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수부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특수부대를 가기 위해서 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선발 과정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훈련 기간 이런 게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저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1.5km 띵걸음이랑 네. 팔굽혀펴기 네. 그다음에 윗몸일으키기 이렇게 네. 이제 진행이 되고 아세 종목? 네세 아, 종목 아,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1.5km 같은 경우에는 저 때는 예. 4분 48초 어 아, 4분 만점이고 예. 예, 예, 예. 그 밑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데그 8900m는 음. 이제 만점이 72개 음 아, 1분인가요? 아, 2분에 아 2분 아. 2분에 72개 아, 이렇게 밑으로 이제 점점 떨어지는 그런 거였고 500m 음. 기기가 이제 82개 음. 이렇게 이제 2분에 82개 아 그렇게 면접 해서 합격하면 SBT 대원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 합격을 하시면 네. 이제 입대를 하는 순간 이제 그냥 그 보직을 가지고 입대를 아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합격했다 치고 근데 SDT 대원이 되기 위한 또 훈련이나 이런 교육 과정 같은 건 없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어, 일단 기초 군사 훈련을 음. 어, 기초적으로 이제 받으신 다음에 네. 추가적으로 이제 후반기 교육이라는 음 걸또가져왔습니요 후반기 교육을 또 이제 저희는 특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종합행정학교에 음. 네, 가서 따로 또 교육을 진행합니다. 한 3주 정도 음. 교육을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개인 각자 이제 자대로 이제 배치가 돼서 음. 아. 자대로 이제 가십니다. 그럼 그 3주 동안 대략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뭐또 수료생이 또 과락이라든지 아니면 타, 퇴교자가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예, 예. 많지는 않은데, 예, 예. 또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음.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가 몸이 불편하셔서 음. 퇴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기초군사훈련이 아니라 후반기 교육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웬만하면 태교라는 뭐, 느낌보다는 그 이제 보직 변경,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음. 보직을 부여받는 교육을 받는 느낌이니까.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보직이 아마 뭐 소총 일반 그냥 소총수나 음. 아니면 그냥 일반 환경 음. 쪽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아마 그 교육 기간 중에 뭐 이제 군법이라든지뭐 형법 이런 여러 가지 법제 과목들도 배우고 뭐대테러라든지 이런 그런 교육들도 배우나요? 어 정말 이제 기초적인 네. 훈련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 진짜 기본적인 사격술. 예. 이라든지 아니면 레펠. 네. 아, 네. 그 다음에 뭐, 뭐 기본 뭐 체력. 진짜 딱그큰 틀만 딱 알려주고 음.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더 심화된 거는 자대 이제 넘어가서 자대에서 배우거나 또 이제 자대 생활을 하다 보면 어한 1병에서 뭐 3병쯤 음. 이제 또 따로 네. 따로 또 이제 불러내서한 2주 정도 또 교육을 아, 추가 교육을 약간 심화 네. 교육 같은 네. 거를 집체 음. 교육이라고 이제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음. 한 2주 정도 이제 그렇게 또 따로 교육을 또 받고요 음.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더 심화된 과정으로 뭐... 밖에서... 음. 도심지에서 이제 뭐 훈련을 한다든지 음. 산에서 훈련을 한다든지 음. 뭐 요런 이제 심화적인 과정을 그때 이제 배우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타군 위탁 교육이라든지 뭐 타군과 교류하는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아 707. 네. 어어 어, 예. 예. 분들과 네. 분들과 이제 같이. 네. 혹시 SDT로서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든지 뭐 팀원 수당이 또건바이로 <웃음> 네, <웃음> 맞습니다 <웃음> <웃음>